우리 외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무당이셨고 앞날을 미리 볼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신기가 엄청 강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자면 손님이 연락 없이 와도 미리 올 것을 알고 음식 준비를 하거나 그 외에도 마을 일을 소소히 미리 맞추거나 그랬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는 자신의 임종을 미리 알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셨고 밤에 주무시듯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후 저희 언니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중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남자를 정말 잘 연결해주시는 중매쟁이가 있어서 항상 그분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저희 언니 나이가 28살이라서 좀 급한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중매를 봤는데 너무 괜찮은 남자가 나왔는데 인물, 능력, 집안, 돈, 성격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언니가 나이도 있고 하니 혹시나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조금만 괜찮아도 그냥 시집 보낼 작정으로 중매를 나가곤 했는데 이렇게 늦바람에 능력있고 좋은 사람이랑 연결되었다고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 집에서도 우리 언니를 좋게 보고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죠. 근데 그 남자 집안과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간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어머니가 옛날 외할머니가 사시던 외갓집 큰 앞마당에 서있고 외할머니가 몹시 무서운 얼굴로 아주 큰 마당 쓰는 빗자루로 어머니를 몹시 때리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은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의 천둥 같은 고함을 치면서 어머니를 그큰 빗자루로 온 몸을 사정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 나면 어머니는 온 몸이 진짜 빗자루에 맞은 것처럼 삭신이 쑤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간밤에 꾼 꿈이 마음에 걸렸지만 상대방의 조건이 너무 좋고 언니 나이도 있기에 이 자리를 놓치면 이보다 더 좋은 자리를 못 구할 것 같아서 그냥 결혼을 진행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밤마다 어머니가 이런 꿈을 계속해서 꾸고 점점 더그 강도가 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함이 들어오기 전날이 되었죠. 그날도 어머니 꿈에 외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아주 무섭고 섬뜩한 얼굴로 나타나시더니 외갓댁 앞마당에 큰 고무 다라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서는 우리 어머니 얼굴을 거기 막 밀어 넣으면서 네 새끼를 죽일 작정이냐. 이 결혼은 안 돼. 앞날도 모르고 차라리 네가 죽어.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막 어머니 머리를 계속 고무 다라이에 밀어 넣고 꿈이었지만 정말 죽을 듯이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그 다음날 함이 들어왔고 문제는 함이 들어오면서 그 신랑이 계단에서 넘어져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꿈 꿈도 있고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미루는 척하며 결국 파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한 번도 그 꿈을 꾼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언니한테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자리가 들어와서 무사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예전 그 능력 많던 남자분을 아까워했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어머니랑 저희 언니가 백화점에 갔다가 예전에 그 중매쟁이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어머니가 아쉬운 마음에 그때 그 중매 상대 남자가 결혼은 했는지 뭐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물어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매쟁이에게 엄청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언니랑 어머니랑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언니랑 그 남자분은 결혼이 취소되었지만 그 남자가 워낙 능력이 좋다 보니 바로 괜찮은 여자 집안과 연결되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에게 시집간 여자분이 결혼한 지 10개월도 안 되어서 그 신랑한테 맞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의처증에 심한 폭행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사망하게 된 이유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남자가 자기 아내를 때리면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여자 머리를 거기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괴롭혀서 과도한 폭행과 익사 쇼크에 의해 죽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외할머니의 꿈이 아니었다면 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말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덩달아 오싹해지더라고요. 물론 그때 어머니가 꾸신 그 꿈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도 외할머니가 우리 언니를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